저걸 안맞네 야생맞지? 야생맞지? <웃음> 아 애매하게 안맞네 아 맞네 트수같은 야생인가? 아 잠깐만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이걸 맞는구나 이 사람 이제 몇개 썼죠? 다다 다 쓰지 않았어 이제? 이게 만든다고? 응! 음, 안돼 안돼! 응! 음, 안돼 안돼! 응! 음, 안돼 안돼! 응! 음, 안돼 안돼! 응! 음, 안돼 안돼! 음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좀더 신박한 걸 써봐. <웃음> 좀더 신박한 걸 써봐. 왜 그래. <웃음> 선택 해줘 <웃음> 아, 그걸 쓰겠다. 아 잠깐만 이거 투수 아니야? 까봤는데 투수 아니야? <웃음> 야이씨 어 애매하네 투수인가? 투수는 아 투수는 아닌 것 같은데.